부처님이 말씀하사대 만약에 밝힐 만일 밝힐 바가 없으면 곧 밝은 각이 없으리라 밝힐 바가 없으면 밝은 각은 없죠 밝혀놔야 밝은 각이 있지 그러나 밝힐 바가 있다면 소란 말은 밝힐 봐요. 아까 저위에 소명이라는 양무소명 그 소명을 명자를 줄여가지고 유소라고 됐어요. 여기에 원명이 조생소하는 소자와 같은 거죠? 번역을 좀 어렵게 됐어요. 방융인은 잘 아니까 그렇게 했겠죠. 한문을 잘 능란한 사람은 알죠. 그 소명이 있게 되면은 각이 아니다. 여기서 각이란 말은 성각 본각이죠. 성각 본각은 아니요. 벌써 소명이 생기기 시작하면 순수 이성은 사라져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벌써 꽃은 떨어지는 거요 꽃이 차절되어야 열매가 맺히죠. 그와 같이 벌써 소명이 생겨버리면 본각, 성각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망각으로 변하지. 망각과 또는, 어, 중생은 육각이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작용. 지각은 대중생, 지각이 되어버리지. 망지각. 또 소명이 없다면 밝은 것이 아니며, 밝은 것이 또 없다고 한다면, 무명이 된다면, 또 각은 본래 맞고 밝은 성이 아니다 말이야. 여기서 원진각은 아닐 거란 말이야. 벌써 변해서 어두운 무명이 되어버리면 원진각은 아니잖아요. 완전히 그 브루나가 부처님 물음에 그두 가지를 물었을 때 덫을 두 가지를 뜩 갖다 설치해 놓으니까 하나 덫에 뜩 걸려버렸죠. 덫에 지었잖아요 밝히는 게 있어야 밝은 각이라고 할수 있다고 벌써 불을 나는 그런 그어 모설바가서 그런 생각으로 낙인을 찍었죠. 본각경에 보면 은 유념과 무념이 다 미민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생각이 있어도 안 되고 생각이 없어도 안 돼요. 유념 무념이 동기 미민이라. 그러니 도통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 그거요 우리가 보면, 은 무념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유념을 상대한 무념이요. 그거 상대를 초월하지 못하면, 상대성을 못 떠나면, 그건 다 미민이라, 미한 것을 못 벗어나요. 동기 미민이라. 온갖 경에. 절대의 경기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는 무념이 상대가 되기 때문에 유념과 무념 그거. 그러니까 거그 선악이나 무기나 다 선악은 유념이라면 무기는 무념이죠 선악무기가 다 미민에 돌아가요 생각을 일으켜도 원래 온갖 경은 생각을 일으키나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거라 그렇게 했는데 정명소는 유념, 무념이라고 했죠 쉽게 말하면 운념은 기념이고 생각을 일으키는 거고 운념은 불기념이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거. 온문신님이 그런 말씀을 했죠. 수미산이라고.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어떤 스님의 불기 일념이 한유 가야 무위가하고 물었죠? 그러니까 문문심도 여기 말과 같은 답변이죠? 어떤 스님이 묻기를 층이 묻은 불기 일념이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또 허물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죠. 없습니까? 하고. 가야라니까, 그러니까 운문이 답하기라 운문이 답하기를. 뭐라 했냐면은, 수미산이라 그냥 그랬죠. 이걸 화두로 많이 쓰지요. 수미산이란 말.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데 무슨 너무 허물이 숨샘같이 크, 크다고 했는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화두 공안이 된 거죠. 여기 말하면은 기념과 불기념이 다미민에 돌아간다 온갖 경이 말로 본다면은 별것도 아니잖아요. 생각을 일으켜도 허물이고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멍하게 있어도 허물이요. 미한 사람에게는 생각을 일으키나 일으키지 않으나. 허물이 역시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나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은 죄는 안 짓지요. 예? 과대망상 너무나 천방지축으로 <웃음> 날뛰지는 않지요. 그 점만 좋을 뿐이지. 그래서 원각경에서는 원래는 동념, 칭념이, 예? 동념, 칭념이 개귀비민이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정묘소는 이렇게 했어요. 온갖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래는 동념그 급여 칭념이 말 뜻은 같죠? 개귀비민이라 돌아갈 기점. 이미는 똑같아요. 이미라는 답답한 비에서 답 답답한 거. 권각경 정업장 정제 업장장에 정제 업장이라는 보살이죠. 정제 업장 보살이 붙는데 나온 거예요. 원각경, 왜나, 보살이, 열두 보살이 나오는데, 보살, 열두 분이 다 물었습니다. 원각경, 정제업장 보살 묻는 것에, 이 보살을 이렇게 썼어요. 생각을 움직이는 것과 동념과 미칭념이 생각을 또 치는 것이 다 미민에 돌아갑니다. 생각을 일으키거나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거나 그다 미한 거다 말이요. 그와 같이 만약에 어 밝힌 바가 없다면 곧 밝은 각은 없을 것이며 또 밝힌 바가 있게 되면은 생각 본각 각은 아니고 또. 밝힌 바가 없게 되면 또 밝은 것도 없다면 밝히지 않으니까 어둡죠. 밝은 것이 또 없다면 가거 맞고 밝은 그러한 성은 아니다. 말이죠. 여기에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성각이 필명 이현을 망이 명각하니라. 성각은 반드시 바건을. 성각에는 본래 참으로 밝은 그 각이 있는데, 밝은 자리를 갖추고 있는데 그것이 허망하게 밝히려고 하는 밝힐 각, 허망하게 밝힐 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건 불각의 의미죠 성각 필명은 기신론의 각의 의미고 기신론의 각과 불각 두 가지로 설명을 했죠 아리아식에는 각과 불각이 있는데 아리아식그 가그 의미를 처음에 여러 가지로 설명했죠. 성각 본각으로 설명했고, 불각에가서 업상, 전상지상상속 집지교명으로 말을 했죠. 그러니까 성각 필명, 이거는 기신론은 가그가 되고, 가기가 되고. 이건 귀신론 말이요 귀신론으로 배대하면은 망이 명각이라 명각으로 허망하게 밝힐 각이 되는 것. 벌써 밝히려고 하는 것이 불가급 귀신론에는 각이가 아니고 불각이오. 기신론 내용이라요. 이거 빼버려도 되죠? 기신론인 줄 알면. 성각의 필명. 성각에는 반드시 본래 참으로 밝은 것이 갖추어져 있다 그 말이죠. 이말이요성각에 참으로 밝은 것을 갖췄다는 말이죠. 성각에는 반드시 본래 참으로 밝은 것을 갖췄는데, 그게 분명으로 잘못돼가지고 방으로 허망하게 밝힐 각이 됐던 거다 말이야. 나 생각처럼 허망하게. 밝혀야 된다는 안 밝힐 수도 없지만은 그거 밝힐 각이 되면은 그건 본래 밝은 것은 아니잖아요. 밝힐 각이 됨, 청각의 필구 진명 이연을. 한 걸로 풀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해놨죠. 성각필명이 바로 그 뜻이에요. 성각필명이라는 말은 성각에 반드시 참으로 밝은 자리를 가축권을 허망하게 밝힐 각이 되었다고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불가극입니다. 이쪽은 순수한 쪽이고 이건 순수하지요. 단 쪽이죠. 이건 진이 되고 진짜 백이 이건 망이 되는 거죠 성각의 본래 밝은 것을 갖췄다고한 것은 소가 있는 그런 망명이 아니오 허망한 밝은 것이 아니고 또 암것도 명연하여 캄캄해서 불가 그, 그런 것도 아니다. 이 성각의 필구진명이라고 한 거, 성각에는 반드시 진명을 갖췄다고 하는 그 진명 그 자리는 소가 있는, 아까 유소면 뭐라고 나와 있죠? 그런 상대 것이 있다, 밝힐 것, 밝히려고 하는 그것 말이죠. 그 소가 있는 어, 허망한 명도 아니고 망명. 망명이 지금 부르나는 밝혀야 된다고 했죠. 그것을 망명이라고 지금 한 거예요. 밝히려고 하는 그 마음이 도래여 순수 이성 본래 밝은 자리에서 흐리게 했기 때문에 그걸 망명이라고 해요. 밝히려고 하는 것은 망명이라고 하고 또 밝힐 것도 없다고 그냥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여섯 명연불각이라고 해요. 어? 또한, 캄캄하머니, 그런 불가긴 깨닫지 못한 운명도 아니다. 두 가지가 다 아니에요. 아닌 그 자리가 바로 본래 진명자리요 극락세계는 낙을 받는 것도 없고, 낙을 받지 않는 것도 없다고 말했죠. 그와 같이 본래의 순수 이성, 본래 밝은 그마음자리에는 두 가지를 다 초월한 거예요. 밝히려고 하는 망명도 떠났고 또 어두운 문명도 떠났고 밝음이 없는 어두운 문명도 떠난 거죠. 근본 불각에 와서는 두 가지 공능이 있어요. 근본 불각으로 발매하면서 여러 가지 세계만유가 형성되었잖아요. 이건 꼭 적어서 기억해 두세요. 근본불가이 근본불각, 근본불각에 되는 문명짜리죠문명짜리에는두 가지 공능이 있어요. 한번불가의두 가지 공능, 공룡, 공능이란 말은 힘이죠, 그런 능력, 능력, 공능을 갖추고 있죠, 두 가지 공능이 있나니 첫째는 진가급 본체를 숨기는 힘이 있고, 숨기기 위해서 진가급 본체가 완전히 먹구름이 다른 본체가 지구상에 보이지 않게 숨기는 것처럼 파묻히는 그런 힘이 있고 두 번째는 만유를 참나 만상 우주만유를 형성시키는 능이 나게 하는 능생케 하는 그런 힘 그래서 산하대지가 홀생한 거예요 아시겠죠? 어떻게 해서 산하대지가 갑자기 나왔느냐 근본 불각 속에는 그러니까 한 생각이 미해가지고 근본 불각이 되었는데 그 근본 불각에는 두 가지 그런 성능을 갖고 본래의 순수이성 본체 진여의 본체 진각의 본체를 숨기게 어, 하는 그런 성능이 있고 또한 우주만유를 어, 형성하도록 하는 응이 발생케 하는 그런. 시마를 가았죠 만유관에나 차나대지도 만유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찬화대지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까지해서 이제 방의 근본을 밝힌 것은 끝났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 정도가 가장 어렵고 이때것선좀 쉽습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여기는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서 하루 종일 읽든지 맨날 며칠을 읽든지. 그래서 비추려고 비추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각에 대해서 밝히려고 가하는 거거든그 생각은 바로 생각을 일으키는 거고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 것은 아까 말한 명연 무지, 명연 불각이요두 가지가 다 병이에요. 두 가지가 다카모이다요 어렵지 좀 여기가서 예? 근본을 말한 거니까 우주가 생기기 전 어, 가장 최초 근본, 최초 일구자, 최초 일구자를 말한 거요. 그걸 선문에서는 최초 일구자라고 합니다. 홀생하는 거, 운하홀생이. 최초 일구자님, 본래 청정 한데 홀생을 했거든 이게 바로 최초 일구자예요. 청정 본연한 자리가 갑자기 산화되지를 만들어냈으니까. 그게 가장 근본적이죠. 방한남 스님, 단하 스님 스승 방한남 스님은 처음에 사략을 배울 때, 그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사략 배울 때, 사략에 보면 태고가 나오죠, 태고. 역사책인데 역사를 제일 먼저 밝힐 때 태고라 천왕씨는 이렇게 나옵니다. 태고 쪽에 이제 천왕씨가 나오죠. 그 전에 내가 천왕씨, 지왕씨, 인왕씨 적었죠? 천지개벽하고 제일 최초의 태고 시절에 천왕씨, 지왕씨 이렇게 나와요. 인왕씨 이렇게. 그 다음에 유소씨, 수인씨로 복희씨로 나오는데 태고가 제일 먼저 요 역사에 태고적이라고 하니까 방안함씨님이 어려서 글 배우다 군장선생 보고 태고 이전은 또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태고 이전도 있게 있어요 불조통기나 태고 앞에는 뭐라고 했냐면 은 태고보다 더한 것이 반고예, 반고. 반고다 이렇게 답변을 해줬어요. 사략 책에는 반고란 말이 안 나오지만은 다른데는 나오지요. 태고 이전이 반고요. 그러야또 그러니까 이제 방아남신님이또 물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반고 이전은 또 뭐냐고 자꾸 이제 태고 뿐는거지 자꾸 이렇게 고조할 아버지가 5대조 할아버지한테 나왔다. 그러면 5대조 할아버지는 누구한테 나왔냐면 6대조 할아버지. 6대조 할아버지를 또 파워드려면 7대조 할아버지. 이렇게 자꾸 파워드려는 그런 식으로 태고 이전은 뭐냐니까 훈장이 반고라 했어요. 그럼 반고 이전은 뭐냐니까 훈장이 답변을 못했죠. 그건 답변 못할 문제 아니오? 그래가지고 방아남 신임이 어려서부터 그걸 연구하려고 늘 무척 고심을 했다, 추우가지고 화도 들고, 저, 어, 해인사 뒤에 가면, 저, 저, 어, 그거가 있, 있어요. 저, 저, 청암사, 수도왕. 음, 거기서 부엌에 불 때다가 불이 확 타오는 거고, 그때 이제 화도 들다가, 반고적 소식을 알아버렸어요. 반고, 태고보다 이전이 반고지. 그러면 천지전능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했다 하면 천지만물을 창조주는 하나님이면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나 하는 그런 물음과 같은 말이죠. 하나님은 또 누가 창조했어. 그걸 알아야 거든 그래서 반고적 소식을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문집에 나옵니다. 거와 같이 여기는 이제 한곳 이전 것을 논한 거요. 처음에 이제 본각이, 뭐여, 명묘하고 성각이 묘명한데 거기에서 이제, 어, 소명이 있어가지고, 어, 방위 명각이라고 하는 거. 각비 소명이 안을 방위 명각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이 나온 거죠. 여기서 명각이라는 걸 밝힐 각이죠.